안녕 안 h 안녕 l o 안녕하세요. 아나나 치나 치나 치나 치나 치나 추나 치나 나 치나 치나 치나 치나 치나 치나 나 치나 나 치나 치나 치나 나 아. 여기가 너무 잘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미축되어가지고 이렇게 염이 들어가어 자세가 너무 미축돼가지고 그랬더니 얘네들은 위에 있고 그 밑에 있고 다 입었네 진짜 뭐 약발됐어 생각해보니까 발 찍지도 않는데 형이 이 정도 사운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사우로드못요 또어 정동원 전화왔어 계속 정동왔어 <웃음> 계속 다아말이요야 어, 어르신 네, 아주 정동원이야 저희 동원이 특혜주세요 동원아, 니네 집 근처야 아, 그래요? 어 아. 네. 오늘 일 없어? 일원요아 네, 공기청정기는 언제 샀어 학교 갔을 없었는데, 이거? 네 오늘 야, 아니야 아니야 정상 자백사 백이십칠 번 손님 자 백이십사 번 손님 네. 먼저 갈게요 <웃음> 야, 그래. 어떻아불러와어 걸을... 근데 평소에 걷는 대로 볼게봐리이 그래, 그렇게 네, 시 머리는 제 빨리 아잘하리가데걸로 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준비하고 네, 가서 거기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짜로 얘 진단을 내려준 거야.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잖아. 거의 차분하다. 선비 같다. 선비 같아. 이렇게 느리게 걸어도 되나? 싶을 정도로 어. 그렇게 걸어. 네, 저게